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고 벚꽃이 폈고 거의 다 지고 있는 이 상황에 정말 설레이고도 이쁜 벚꽃맛 쿠키가 출시됐습니다. 벚꽃맛 출시 이후 등급표 궁금하시죠? 큰 변화가 없어서 정말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벚꽃맛 쿠키 뭐하는 쿠키입니까? 이 친구가 무려 침투형입니다. 침투형이 후방 영웅이라 가지고 굉장히 뒤좀쎌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 <웃음> 일단 둥실 떠올라서 꽃잎처럼 떠오른 벚꽃맛 쿠키는 넓은 범위에 벚꽃잎을 흩날리 흩날리며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 쿠키가 아닌 상대에게 피해를 줄 경우 추가 피해를 주고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쿠키인 상대에게는 피해가 좀 적겠네요 그죠? 네, 실제로 똥딜입니다 똥딜 그래서 벚꽃비를 맞은 적의 수만큼 아군 전체 공격력을 증가시킨다 어, 여기서 뭔가가 있었겠구나 생각합니다 을 일단 피해량 한번 볼게요 피해량 84.5%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붓것이 그럴 리가 없어 수치만 이렇지 딜은 셀거야 예. 딜이 똥딜입니다 그 다음에 쿠키 외 추가 피해량 쿠키가 아닌 케이크들 때릴 때 추가 피해가 10% 예. 그것 또한 뭐 그리 크진 않습니다. 추가 피해가 약간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고요단 동일 적기 피해를 3회 입을 때마다 해당 적이 받는 피해가 20%씩 감소되어서 적용된다. 최대 80%까지 감소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보스급 어 케이크가 있단 말이야 게를 계속 때리면 피해가 오히려 감소되어 적용된다 그러니까 공격력 증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 친구는 아군 전체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버퍼구나 그래서 공격력 증가가 12초 동안 2.5퍼입니다 2.5퍼 증가인데 중첩이 최대 10개까지 됩니다 저 케이크가 우글우글 있어 그래서 10명을 빡 때리면 아 25퍼가 올라갑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자, 그러면 오랫동안 중첩이 돼서 막어 피해증가 그뭐 에클레츠를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12초 동안입니다. 자, 우리 스킬 쿨타임 얼마다? 17초다. 그럼 중첩을 막 10개, 20개, 30개 막 쌓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우리 아레나에 있었으면 5대 5 싸움이죠. 그러면 다섯 명 때릴 수 있겠네. 다섯 명 때리면 몇 퍼입니까? 12.5%. 퍼 <웃음> 아, 내가 왜 웃는지 알지, 여러분? 아, 혹시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 성류가 버프를 먹어서 7초 동안 30%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30%가. 어... 자 그러나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지는 모르겠지만 안 놀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음> 이제 상대 쿠키가 다섯 명밖에 없어 근데 상대 쿠키가 소환수를 막 꺼낸 거야 해골을 세명 깔았어 해골까지 때리면 이게 중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감초가 눈치 없이 해골을 세 마리 깔았는데 거기를 팍 때렸어 그럼 여덟 개 그렇게 막 소환수까지 막다 깔고 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공격력 증가가 20% 수준이다 굉장히 예쁩니다만은 굉장히 아쉬운 쿠키다 이런 평가. 지금 받고 있고요. 어, 사람들의 평가 얘기, 약간 재밌는 얘기 제가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벚꽃맛 별로인가 봐. 조용하네. 공증이 10중첩이나 되는데. 집중점 대도 25% 크크. 그냥 예뻐서 60 찍어봄 안 써봄 그냥 망고맛 떠오름 <웃음> 제가 이거에 정말 공감해버렸어요 <웃음> 벚꽃을 몰고 온 중간고사 맛 쿠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월드 탐험에서는 쓸만하대왜냐면 케이크 때리니까 아르나에서는 딱히 쓸만하지 않음 그리고 이 중간고사 맛 쿠키는 중간고사에 영향을 안줄것 안줄 같음 뽑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거 뽑으려고 악을 쓸 필요가 없어져서 공부에 집중할 수있 와, 이게, 배브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나. 이번에 조금 애매한 애를 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 뽑아도 됩니다. <웃음> 자, 그 다음에,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심장에 충격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벚꽃맛 쿠키의 미래. <웃음> 예, 5월이 되면 벚꽃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아 누가 표현했노 이거? 너무 잘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진짜 실제로 성능으로 봤을 때도 5월만 돼도 아무도 안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네, 미리 얘기했다 어, 오늘 그래서 이제 티어표 정리를 해봐 서해야 되겠지 어, 쿠킹덤 티어 등급표 벚꽃맛 쿠키 이후 변화 지난번 티어뭘 올려드렸죠? 그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농, 농담이고. 제가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진짜 요번 쿠키는 메타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 아차,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도 침투형이고 우리 공증도 있고 해서 잘하면 토벌에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물론 딜은 한명 때리니까 쓰레기겠지만 어쨌든, 야, 공증 2.5%가 퍼 어디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미안하지만 세계 최초로 침투형인데 반사를 당합니다. <웃음> 어. 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막 지금 이제 오늘 첫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후 연구로 인해서 뭔가 쓰일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지. 어 솔직히 여러분을 진심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이번에 안 뽑고 <웃음> 전부 하시는 게 어떨지. 어.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자, 이 년에 인연에 있어요. 인연에. 인연 에인년 때문에라도 뽑으면 좋겠다. 자, 지난번과 큰 변화가 없지만 아주 약. 약간 제가 변화 몇 개를 줬습니다 자 0티어 플러스 갑니다 다크카카오, 에클레어입니다 영티어 네, 중에서도 더 특급으로 좋다 자 다음 영티어입니다 흑당맛쿠키, 모카, 허브, 석류, 바다요정, 펑킨파이입니다 그렇게만 써도 제가 진짜 라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데도 그래도 마스터인은 그냥 됩니다 <웃음> 그만큼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댓글로 어 허브는 진짜 오래가네 아직도 영티어예요? 이렇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아직도 영티어인게 아니라 저나락 밑에서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오면서 허브의 디버프 해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시 떠오르면서 허브가 다시 영티어를 되찾았다 성류도 마찬가지 성류도 지난번 메타에서 되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펑킨파이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펑김파일을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자, 1티어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서리여왕, 실론나이트, 샤벳상어, 용쿠 입니다. 자, 서리 여왕 1티어 플러스에 있지만 그래도 잘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바이오랑 같이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흑당한테좀 저격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1티어 플러스에 뒀습니다. 자, 1티어 가겠습니다. 1티어 홀리베리, 퓨어 바닐라, 라일락, 마들렌, 민트 초코, 아몬드, 파르페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이제 댓글 보니까 퓨바가 1티어라고? 그런 큰 변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어,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셨는데 퓨바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힐런데 보호 보막이었죠. 근데 이제 다크카카오가 보막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거면 석류나 허브만 못합니다. 자이 튀어갈게요. 딸기 크레페. 다크 초코, 뱀파이어 코코아, 슈크림, 벨벳 케이크, 블랙 레이즌, 오징어 먹물, 감초, 스파클링입니다. 다크 초코가 왜 아직도 이 티어에 있나요 하시겠지만 범용성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토벌에서 다크 초코만한 반깡너는 아직 없습니다. 자삼 티어 갑니다. 트위즐 젤리, 마라마쿠키, 독버섯, 아포가토, 정글 전사, 우유, 호밀입니다. 고만고만하게 꽤 괜찮다. 뭐 아직도 뭐삼 티어 넣으면 좋은 쿠키들이긴 하다. 자사 티어 갈게요. 자 우리 아직까지도 신규 쿠키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오늘 등급표를 좀 다른 핵심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토끼, 눈설탕, 라떼, 망고, 벚꽃맛 쿠키 라즈베리, 자구마패스츄리 에스프레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망고맛 쿠키 생각난다고 라 했는데 어, 저는 벚꽃맛 쿠키 굳이 비교하자면 망고맛이랑 비교하고 싶어요 저도 망고맛이 뭐 우리가 되게 깔보지만 그렇다고 망고맛을 넣었을 때또 마구마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는 않아요. 진날은 뭐 공중 10%, 공중 10%야. 무료 10%, 무려. 10 하면서 파도를 확치면서 뭐 그런대로 또 때리기는 하거든요. 에, 우리 벚꽃이 딱 그 정도 수준이지 않는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오티어 내려갈게요 오티어 무화과 소닉 테일즈 웨 웰프 칠리맛 쿠키입니다 이 정도 오늘 등급표를 좀 간소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맛 쿠키 이후의 등급표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웃음> 벚꽃맛은 여러분 인년용도 있고 하니까 폭도 이쁘기도 하니까요. 어떤 명암 정도 따시거나 인년까지 많이 노리시는 하드유저분들은 그래도 별을 노려봐야 되겠죠. 인년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 바이!